안녕하세요. 보험 20년차 나팀장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안내드린 h 손보사의 5가지 사례 중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신 분 보험가입 사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. 이 보험은 보험가입 중로고어플에서 개인별 건강등급을 확인해야지만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. 로고어플에서 개인별 건강등급 확인 후 1, 2등급이 나왔을 경우는 최대 35% 할인, 3, 4등급은 15% 할인, 5, 6등급은 표준체, 7에서 9등급은 할증이 되는 구조입니다. 1에서 4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꼭 위에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.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끼실 겁니다. 그리고 유병자보험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5,6등급이 나온 경우는 꼭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7에서 9등급이 나온 분들은 탈증구조이기 때문에 유병자보험을 상담받으신 분들은 조건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번 고객님의 가입 사례는 2017년도에 건강검진 후 초음파 검사 등에서 갑상선 낭종으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, 자궁건정 으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 갑상선결절 추적검사 유방결절 추적검사 등으로 표준체 보험에서는 추적검사 부위가 정기간 부담보가 나와서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추적검사 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유병자보험으로 상담을 받으셨는데 보험료 부담을 느끼신 후 저에게 상담 의뢰가 와서 H사의 건강등급별 보험 안내 후 로그오플에서 개인별 건강등급 확인 후 3등급이 나와서 유병자보험의 경활증인 3,3 보험가 그리고 H사의 건강등급별 3등급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니 90세 만기 20년납으로 암 진단 4,000유삼천만 원 기준입니다.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는 78,011원이 나왔고 A지사의 건강등급별 3등급 기준으로 보면 험료 47,720원이 나와서 가입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시듯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후 추적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기존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추적검사 부위가 대부분 부담보로 승인이 나셔서 유병자보험으로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분들은 좀 전에 사례처럼 a 지사의 건강검급별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형 보험의 경우 알릴 의무도 딱두 가지만 묻는데 첫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 진단, 질병 의심 소견, 치료 입원 수술 투약만 묻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 5년 이내 암, 뇌졸중, 심장질환으로 질병 확정 진단, 치료 입원 수술 투약만 묻습니다. 이렇게 기존 보험 대비 알릴 의무도 간소화하면서 최대 35%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검사 중에서 27가지 예외 질병으로 인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결막염 또는 치질 등으로 한두 번 정도 내원하신 분들 또는 고혈압 약을 처방 전 변경 없이 주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로그 오플에서 개인별 건강 등급 확인 후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받아 보길 권해드립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는 현재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사례를 영상을 올려서 H사의 건강등급별 보험 할인을 받은 영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,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,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,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.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,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